잃어버린 1억 원, 미수금 3천만 원, 신용 불량자의 가정 파탄까지 덤으로 화병까지 얻었습니다. 주식은 전부 3자배정 유상증자 전환사채를 발행하면서 주식 수량만 엄청 불려 놓았지요. 외국인이 선호하는 초우량 주식을 제외하고 재미본 주식 5%도 안될 겁니다. 저도 부실주 또는 낙폭과대주 잡아서 본전을 찾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인간답게 살아보겠다고 발버둥치다가 결국 엿꼬라지가 되었지만요. 언젠가는 제자리 찾아간다는 절대적인 진리가 있었죠. 부도가 나지 않는다면 말입니다. 그만두고 싶었지만 빚과 신용불량자라는 딱지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모두가 절망할 때 희망은 피어나겠지요. 나는 모든 것을 잃었지만 그래도 요즘은 다 정리하고 있습니다. 직장과 가족, 친구 그리고 주식까지도요.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시골에 버려진 농토를 빌리고 내년부터는 봄에 씨앗을 뿌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농사 경험은 없지만 그래도 가장 쉽다는 작물을 선정해 몇 천평 심어볼 요량입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돈이 얼마라도 번다면 전부 저축할 겁니다 10년만 이곳에서 고생한다면 나도 조그만 농장을 가질 수 있다는 희망을 갖고서 말입니다 이제 제가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전까지의 주식 인생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주식 투자금 초기의 원금은 8천만 원이었습니다. 이 투자금이 바닥을 드러내고 소위 말하는 깡통이 된 것은 불과 5개월 만이지요. 그 지경까지 되니 뭔가에 홀려서 항상 멍한 것 같았고 운전을 할 때도 밥을 먹을 때도 걸어갈 때도 오로지 생각은 하나였지요. 빨리 원금 회복을 해야겠다. 어떻게 빠른 시간만에 원금 회복을 할수 있을까? 초기 저에게 돈을 맡겼던 친구는 그 정도까지 심각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저 처음 하는 것이니까 약간의 손해는 보고 있겠구나 했을 겁니다. 5개월이 지나면서 공부한 책도 늘어서 책장 한 켠을 채우게 되었고 유명하다는 애널리스트의 기법 강의뿐 아니라 비디오 심지어 클리닉 센터까지 닥치는 대로 주식과 관련된 것들을 접하려고 했지요. 다 내가 지금 실력이 없어서 그런 거야. 조금 더 공부하고 노력하면 다시 일어서겠지 하는 희망과 함께. 계좌는 바닥이 나고 있었지만 주식에 대한 학습으로 인해 뭔가 자신감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그동안 공부 열심히 했으니까 이제 새로 시작하면 다시 회복이 될 거야. 나름대로의 자신감을 가지고서 돈을 마련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물론 와이프에게는 비밀로 했지요.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니 절차가 복잡하고 와이프가 알게 되는 것이 두려워서 손쉽게 돈을 마련할 수 있는 카드로 눈을 돌렸습니다. 당시 플래티넘 카드를 발급을 받았기 때문에 현금 서비스와 인터넷 카드론을 받아보니 대략 2700만원 정도 되었지요. 거기다가 제 자금 2300만원을 다시 투입해서 5000만원으로 세팅해 놓았습니다. 담배 연기를 머금으며 흐뭇해 했지요. 이제부터는 시간이 문제일 뿐 원금 회복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 그래 다시 시작하는 거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이 두 번째 깡통으로 가는 아주 짧은 여정의 출발이었습니다. 그때부터는 마치 전업 투자자처럼 하루 종일 주식 시세만 쳐다보고 있었지요. 그러나 수익으로 인한 기쁨은 짧았고 손절매를 못해서 얻게 되는 고통은 길었습니다. 카드 결제일이 다가오면 더욱더 불안해지고 불안한 심리의 주식을 들고 며칠씩 보낼 수가 없더군요. 떨어지면 어쩌나. 이제는 더 이상 손해보면 안 되는데. 그때까지도 저의 아내는 묵묵히 지켜만 보고 있었습니다. 카드 빚낸 것은 알지도 못했고. 그저 저 사람이 워낙에 하고 싶은 일에는 모든 열정을 쏟아붓는 성격이니까. 손해보고 지금 고민 중이겠지. 나까지 최근하면 더욱더 일이 안 되겠지. 했었지요. 아내는 사태의 심각성은 잘 몰랐습니다. 더구나 갓 태어난 아이에게 정성을 쏟느라 아내도 그런 생각할 겨를이 많지 않았나 봅니다. 저는 미안한 마음에 점점 아내의 얼굴을 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인가 아내는 아이와 먼저 잠자리에 들었고 저는 새벽 4시가 넘어서야 조용히 침대로 가서 잠들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부부관계가 소원해지기 시작했지요. 그럴 때마다 빨리 원금 회복하고 주식시장을 떠나고 싶었습니다. 그럴수록 소위 말하는 미수몰빵이 잦아지게 되었고 손실은 기하급수적으로 빠르게 찾아들었습니다. 실력도 안 되면서 손절도 제대로 못하면서 그저 눈에 뭐가 씌웠는지 첫 번째 땅통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두 번째의 계좌도 바닥을 보였습니다. 희망과 자신감은 찾아볼 수가 없었고 그때부터 정신적인 공황상태는 심각해지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이 저의 두 번째 깡통이었습니다 매사가 짜증스럽고 불면증의 본업은 아예 뒤로 젖혀 두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저는 실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서서히 카드 채권단이 목을 쥐어오고 있었지요 와이프에게는 괜찮다 조금만 기다려 봐라 내가 산 주식이 지금 오르고 있기 때문에 지금 팔고 카드빚 갚으면 오히려 손해 아니냐. 조금만 더 기다렸다가 주식이 오르면 팔고 갑자 이런 거짓말을 하면서 하루하루를 버티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하루 한갑 정도 피우던 담배는 어느새 세갑으로 늘고 매일매일 술을 마시고 거의 알코올 중독 상태에 가는 것 같았지요. 저는 술을 입에 대지도 못했었거든요. 그런 술을 마시고 취해야 그나마 잠이라도 잘수 있었기 때문에 안 마실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hts를 접속해 놓은 채로 담배를 사러 잠시 외출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외출한 사이에 아내가 저의 행동이 미심쩍었는지 hts의 계좌를 보고 말았습니다. 돌아오니 아내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더군요. 저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나의 무능력함을 보고야 말았구나. 이제 이렇게 무능력한 내 곁을 떠나면 어쩌나 이런 생각들이 순간 뇌리를 스치게 되었고 뭔가 위로를 해 주어야겠다는 생각은 들었지만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조용히 제 방으로 들어가서 담배만 피우고 있었습니다. 아기는 아무것도 모른 채 칭얼거리고 있었고 그 아이를 달래는 아내의 목소리에는 울먹임이 배어 있었음을 쉽게 들을 수 있었지요. 주식 투자하면서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던 날이었습니다. 한참 지난 후에 제 방에 들어와 아내가 저에게 했던 말입니다. 오빠 난 오빠를 믿어. 오빠 하는 대로 당분간 그냥 지켜볼게. 너무 실망하지 마. 오히려 제가 위로를 받았던 것입니다. 저는 아이처럼 아내의 작은 가슴 품으로 얼굴을 묶고 펑펑 울고 말았습니다. 그 작디 작은 아내의 품이 그렇게 따뜻했던 적은 없었습니다. 며칠이 흘렀지요. 카드사의 협박조에 전화를 빼고는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주식은 매매하지도 않았고, 아니, 주식 매매할 돈도 없었으니까요. 그간 소홀했던 아이와도 많이 놀아주었고, 몇달 만에 와이프와 외식도 하고 즐겁고 행복하기는 했지만, 마음 적현에는 왠지 너무나 억울하고 안타까웠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도둑 맞은 것 같고, 당시에는 그 당시가 제 인생의 바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더 이상 더 잘못될 수가 있겠느냐. 나는, 이제 바닥까지 다왔다 그러나 그런 생각도 사치였다는 것을 몇 달이 지나서 알게 되었습니다. 당장에 카드 빚이 걱정스러웠습니다. 카드사에서는 이번 달까지 연체금을 해결하지 않으면 법적 절차를 받겠다고 합니다. 신용불량자가 되지 않으려면 빨리 연체금 해결하라고 하더군요. 은행 대출을 받아서 연체금을 해결할까 고민도 했으나 막상 은행에 대출 신청을 하니 카드 연체금으로 인해서 대출을 제대로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집을 담보로 해도 받을 수 있는 대출금이 턱없이 부족했지요. 그래서 고민 끝에 소위 말하는 사채업자에게 갔습니다. 제가 직접 아는 분은 아니었으나 저의 친형님이 아는 분이었고 친형님의 소개로 가게 되었습니다. 차두 대와 아파트를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고 카드빚을 갚았습니다. 카드사원은 연체금 해결하고 카드빚 갚으면 다시 한도를 그대로 살려주기로 약속을 하였고 일단은 임시방편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연체금 해결하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전국적인 연체률과 저의 신용등급 하락으로 인하여 한도를 줄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정도 하고 애원도 해보았으나 한도는 카드사의 컴퓨터 시스템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임의로 바꿔줄 수가 없다고 하더군요. 다시 한번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급전으로 빌려 쓰려고 했던 사채금을 어떻게 해야 하나 여기저기 손을 벌려 보았으나 사채원금과 이자를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